끈중먹트고절먼저 쓰러트려야 할겁니다 <목소리> 태양의 거 저거, 저거, 저거, 적을 처치했습니다 눈거이에는 브레이크가 없어!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저거, 다 본. 역시 나처럼 책임감 넘치는 고양이가 제격이지. 그런다.